보자. 네, <웃음> 아니 옆에 꼴대기 고 요렇게부터 어, 이렇게 어. 해라. 어. 몇 미리인데? 3미리. 이게 무슨 느낌이지? 이야 스타일난다. 스타일 <웃음> 됐어? 응. 요리 돌려야지 고기를. 응. 고기를 어디 할까? 했어요. 여기 뒤통수 응. 여기? 이렇게? 응. 응. 어이구 착해라 와 뒤통수 볼록한거 봐어 한거야? 응응다 어, 어, 한거야 말씀하겠네 둘이... <웃음> 아니, 아니 여쪽 뒤통수요 잠깐만 뒤통수가 응. 안됐어 응. 이거는 빗갖고 끊기만 해놔 여기요? 위에는. 똑같이 다 밀어야지 밀안 어. 어. 밀어도 개울거 같은데 안믿다고 야가 하고 있는데 응. 위에요? 응 어. 위에 밀어야지. 아요리해가 요리해라. 밀어라 그냥. 좀길라놔라 아, 빡빡이로 미는 게 귀엽죠. 아니다. 아, 이게 훨씬 더 귀여운데. 윤경아 빗갖고 요리가 위에 요리 밀어 아니 잠깐만 일단 잠깐만요, 봐봐. 잠깐만요. 일단 봐봐. 중간 점검.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쁘네. 남자가 있다. 어. 예쁘다. 보글봐. 지도 보네. 지도 그거. 어. 지도 본다. 우리는 어. 어. 어. 좀 남겨놓을까? 귀엽게. 지혜네. 남겨놔. 지혜네가 뭐야. <웃음> <웃음> 요연했해 <때> 기대하고, <웃음> 어, 어, 어. 노붙는데요 이렇게 알았어, 알았어 응. 해줄게. 어. 요리 요리 해가 갔으면 좋겠는데. 어,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해줄다 아니면 미리수를 좀더큰 노... 어, 어. 걸로 해서 밀자. 그럴까? 어. 아, 이거 다 밀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야, 귀여워. 아. 거울 봐봐, 윤지씨. 귀엽긴 하지. 근데 배냇머리 응. 그냥 한 번에 싹다 밀고 깔끔하게 기르는 게 낫지 않겠어? 귀여워서. 내 맘이지, 그거. 어. 그런가? 응. 9mm. 음. 9mm? 음. 9mm 하면 또 짧아지는데 12mm 해볼까 일단. 12mm가 길다. 예? 1cm. 12mm. 1cm. 어. 아. 아, 12mm 해봐. 그래도 좀 짧대. 이거 봐, 이거밖에 안 돼. 음. 에이, 와이드. 왜? 와이드 점잖아 너. 그러니까요. 아, <웃음> <웃음> <고마운. 웃음> 아이고 넓디긴 해. 넓기 에. 이봐, 한번 보자 댓글. <웃음> 다름이 콜바바 콜 안녕하세요. 잘 했지 뭐. 오에좀다 아, 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늘 여기까지 하자. 됐어요. 어. 와, 뒤통수가 있잖아 잘라 보니까 어. 이야. 잠깐. 부럽다야. 어. 아, 그거. 그, 일단 그 플라스틱 거쳐봐 뭐 아니, 것도 사진이 좀 비다. 응. 베니 머리에요. 네. 세범이 베니 머리에요. 어. 네. 아이고.